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보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 오늘은 오란씨의 식혜를 섞으면 어떤 맛이 날지 평가를 해볼 건데요. 원샷 해보겠습니다. 차! 오랜씨에 식혜를 섞었더니 소주 맛이 났어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알콜 냄새가 나는 듯한 맛이 났고요 생각보다 맛이 없었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1점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맛이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